안녕하세요 타이거익기 입니다 오늘은 요 네, 뭐 용석을 쓰는 뽑기는 아니고 그동안 기다렸던 7 7연뽑 티켓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션 다 하셔서 모아, 모으셨나요? 일단 오늘 겨우 이제 7 7연뽑 티켓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진행 할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미션을 하면서 또 얻게 된 대감차 티켓 정점 전설의 강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꽁 티켓으로 LR 3개 확정되는 거 요거 해볼게요 어 이거 1판에서도 해봤지만 일단 A티어, B티어, C티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맨 마지막 75, 76, 7 7에 LR이 확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75번째는 어 좋은 거안 좋은 거다 섞여 있고요 77로 갈수록 더 최신의 애들로 나와 있는데 어떤 애들이 나올지 또 이제 새로운 그 제가 없던 애들이 나올지 보고 그다음에 3장 그 다음에 세장그 이상 그 초과로 나올지 보겠습니다. 일단 대감사 티켓 해볼게요. 정점 전설의 강림 여기서 베지터까지 나오면은 대박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조합은 없어요. 어어 어? 고래대 오래대 뭐야? 자 고래대 오아리다에 나와 버리면 대박일 텐데요 일단 합체를 안해 가지고 LR 확정이라는 건알 수가 없어요 그냥 스카우터 확정인데 현재 아 얘겠네요 예일 가능성이 되게 높네요 아 실망이 너무 큰데요 고래대 5알이다 한마디 하지 말지 그냥 차라리 아 너무 실망이 큰데요 <웃음> 자 실망이 여기선 컸지만 이제 77연법에서는 환니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게 나오는지 잠깐 주요 캐릭터 좀 볼게요 일단 여기 고속 전투하는 어... 그 누구죠? 히트랑 소노공 있었는데 여기 주요 캐릭터는 안 나와있네요 에 r 이안 나와있고 그냥 숨겨져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면 나오나? 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c 조 이거 c T 안좋고 B가 요정도고 A에 너무 많은 애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 없는 애들이 많은데 최신 캐릭터가 이제 미래의 오반과 트랭크스 요게 최신입니다 없는 게 너무 많은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없는 거 뭐가 나올지 이미 버튼 눌렀습니다 자 합체 당연히 뭐 블루까지 나왔고요 LR이 확정이어서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불루 나오면 기분이 더 좋긴 합니다 일단 기분이 좋아요 자 갑니다 77개 둘셋넷 다섯 어우 깜짝이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여기까지 LR 없습니다 열하나 열둘 13 14 15 나왔으면 좋겠는데 16 7아이 LR보다 보기 힘들다는 도미그라 나왔네 아씨, 9 20자 20까지 없어요 23 24아 이거 언제 정리하지 25 26 27 28 29아자 이제 거의 절반이 다가가는데 30개까지 에랄 없습니다 추가 에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진짜 안 나오네 일곱 여덟 아홉 자, 마흔 개, 이제 마흔, 야, 이제 마흔이면은 절반이 넘어갔다. 자,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아, 안 나오는데요.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1판에서는잘 먹었거든요. 마 8. 여덟, 마 아홉, 근데 타레스도 나왔는데, 타레스 군제 타레스 군데 없거든요, 여기도. 자, 쉰, 하나, 둘셋넷아 블루퍼 어디갔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순 아 이제 열일곱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SSR 자체가 안나오네요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일은 자 이제 그냥 그 확정 세개 중에 잘 나오길 바라야겠네요 하나 둘셋네네 네. 추가 SSR LR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확정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어? 이거 없었던 브롤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 없었어요. <웃음> 일단 하나 좋고요. 두 번째는? 야 이것도 없던 거다. 나... 야 오늘 없는 것만 나오네. 야 카리프라케일 나왔습니다. 아싸 제가 없는 것만 나왔고요. 마지막은 뭘까요? 그래 중복보다 없는 거나오게 좋다. 마지막 자는 바. 좋아 제 자는 바도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확정 세계에서 이번에안 좋은 줄 알았더니 사실 되게 좋았네요 제가 전혀 없었던 캐릭터 세개 모두 다 없었던 거 나오면서 이득을 봤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초반에 안 나와 가지고 아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없는 애들만 나와 가지고 저희 덱풀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자, 오늘 짧게 진행했던 티켓 뽑기 오늘 티켓 뽑기라 짧았고요 여러분들도 귀찮은 미션 많지만 그래도 미션 다깬 다음에 또이 77연법의 재미 짜릿함을 같이 느껴보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뽑기 영상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익바 안녕